눈낌을 깔미진 이유 참 말아 내 문은 아냐 저 눈이 이렇게 설레네 가연 어떻게 말로 할수 있나요 눈은 아주 머리 내맘넌그도 알지 않는건 단짝 앞에문을아 여？이렇게 두잠을늦었이어떻게참가올수있 나요？단풍 속에 마찬 들썩, 그냥 그날 은 비만 한건 아니야？날 사간 나의 마음 에넌 지난 네가 잊었 지. 난 당신을 날려는 그네마다 조금씩 날 날려와 네가 엉엉 있나마 천 눈에 내리는 그날 너 새하얀 그날 날 만나러 온대 날기다려 몰래 가만히 눈 감으면 날 망까를 떠오르는 피, 아유, 그 아이구. 언젠가 눈을 보라고 제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지만 정말 올까 단한번더 믿지 못했어 아직 내게 꿈만 같아 흰 눈에 내리면 그냥 그날은 그만한 건 아니야 왜 불은 눈밭속엔 언제나 네가 있었지 하루하루씩 조금만 보낼 때마다 조금씩 날 날려와 네가 온거 있나 봐첫 눈이 내리는 그날로 느새야야 그날 날 만나러 온대 날 기다려 올. 만는 감으면 내마음가떠오르는그 얼굴 언제가 는 거라고 제말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정말 정말일까 다 너만 믿지 못해서 아직 내게 꿈만 같아 내 노래가 웃음이 나 보여 날 만나러 온대 첫눈이 내리는 그날너너 새하얀 그날 날 만나러 온네 날 기다려 볼래 가만히 눈 감으면 내 맘깐을 떠오르는 그 얼굴 어쨌건 눈을 꺼라고 제말 와달라고 가나만 놈이 지 못했어. 아직 내해 꿈만 같아. 휩눈 내리면.